그렇비 싸게 산았다8만원이면오 이렇게 오면 게 모르실거 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고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 그래서 오늘 계속 집에 있다가 어, 캠핑장만 왔다 갔다 한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지인분 장박 오늘 철수하신다 그래서 도와드릴 겸 어, 근처 어, 장박 캠핑장에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몇 점, 몇병 드셨어? <웃음> <웃음> <웃음> 어대단하셔 어제 못온게아네내가잘 먹여. 아, 어, 잘이 너무 갑지다 캠핑장에서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가져. 네, 다음 주에 휴양은될 거예요. 어, 네, 안녕안녕 조금 쉬운 곳.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와이프도 원래 오, 아침에 오. 출근 데려다 줘야 되는데, 네. 이 친구도 같이 과함해가지고. <웃음> 택시 타고, 캠핑장에서 택시 타고 주무했어 <웃음> 다행히도, 데프뭐 그, 택시가 와가지고. 아, 진짜 홀택시 옮겨다니네. 집에 가면 조심해야 되겠네. <웃음> 아! <일로와. 웃음> 아, 아 면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저워요 아, 진짜. 너무 아가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아, 진 아, 그래서 해연이결테랑 아빠랑 그냥 캠핑장이나 가자 응? 안 나가, 그저께도 그 캠핑장 갔다 왔는데 아빠랑 캠핑장 놀러 가자, 그러니까 밖에는 바이러스가 많아 <웃음> <웃음> 자, 봅읍시다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네, 그렇게 신기하게,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이 엄청 추웠고 그죠 음. 음. 포베리아 아, 저희도 막 거의 산속이니까 계속 막 영하 20도 25도 막 왔다 갔다 하는거예요 형은 욕 안먹고 살수 있는 일을 뿐이야 욕건뭐 매일 먹는 <웃음> 매일 눈만, 눈, 눈만 뜨면 욕 먹는 건데. 눈 뭐. 떴다고 욕 먹고. 그냥 어차피 욕 먹는 거 그냥 하고 욕 먹는 게 나아. 그치? 일어났다고 욕 먹고. 숨 쉬었어? <웃음> 좀지울까어 그래 올까? 할만인지 모르실 거야. 처음에 10만 원이라고. <웃음> 또 스토리가 있어. 또 친구가 캠핑하는 친구네가 있어가지고. <웃음> 어. 어? 어이못 보는 거네. <웃음> 이거 10만 주 샀대. 이제. 야. 말이 돼? <웃음> 그 한마디에 예. 그치, 그치, 그 한마디에 검색해봐. 한마디. <웃음> <웃음> 아니 고물상 가서 그냥 어, 옛날 난로 그런 거구서왔다고 18만 원까 캠핑장 망했으니까 <꿈> <웃음> <웃음> 돈 줘. 슈퍼 슈퍼 오 많이 올리네. <웃음> 광고아 광고를, 아아 광고를, 광고를 봐야 되는 거야? 네. 아 TV랑 아 그냥 광고 넘어가게 안 좋은 거면가겠네안 아 <웃음> <웃음> 보셔도 요아나 <돼요>. <웃음> <웃음> <태어난 웃음> <지금> <웃음> 아아 몰랐네. <웃음> 그래도 렌트더라 <레스톱만> <웃음> Yeah, uh, what w a t 네네 맞아요. 줘하하하 이게 왜왜 <웃음> <웃음> 내 분실한다니까 <동기란다니까> 분실한다. 동기란다. <웃음> 진짜 맞는 말이긴 한데. 괜겠 너는 갈구는 거지. <웃음> 그러면 <웃음> 결국은 어, <미식이> 갈부는 거지. <웃음> <웃음> 나 팔아, 나 팔면 되잖아. <웃음> 공직은 공무원들 왜 공직?